고마세요 아우, 고고또 시청자 모니까 좋아하는데 형이 또 많이 못챙겨고 미안해 미안 소주 한잔 어때? 지금 L Telling you t h I o n you..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자 이제 남아있는 자들 <웃음> <웃음> 자 이건 뭐 아직 유명한 장소가 아니라 제가 어디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여기가 날씨가 좋으면 더 볼게 많아요 특히 석양질 때 죽이거든요 여기 자, 우리 강원도에서 봤던 파도보다는 굉장히 잔잔한데? 크으, 네. 나름 운치 있습니다 당수육에다가 얘네는 저 매운 고추짬뽕 저희는 그냥 일반짬뽕 아, 슬슬 오죠? 처음에 먹을마다 했는데 슬슬 오죠? <웃음> 음. 자, 면이랑 건더기로 좀먹고 음. 어때? 오늘 사우안가 아, 사우를 안가 <웃음> 와, 지금 슬슬 와요. 지금 모양 뭐 묻혀와요. 응. 네, 모자 벗기 시작했고. 딸 너무 많이 나요. <웃음> 탕수육. 탕수육도 하나 먹어보고. 음. 원서가 탕수육 먹어. 탕수육 맛있어, 여기. <웃음> 성공. n g 성공, g s o n g o n 다 Siki, Songong, 아, o n g o n g Songong, Song, Song, Song, Song, Song, Song, Song, Song, Song, Song, Song, s o 전복! 전복 이고 요만한 사이즈 해가지고 20마리 사왔습니다. 그리고 황가오리 아직 살아있죠? <웃음> 황가오리도 회를 한번 떠서 독침 제거됐는데 황가오리도 이렇게 해서 두 마리 사왔거든요 우리 여기까지 와준 우리 시청자분들 아우들 맛있게 한번 해 떠서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질 중이었는데요 와 이거 큰일 날뻔서 지금 이거 손질하실 때낚싯반을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 정말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아우들을 위한 황가오리 탕도 완성이 됐습니다 전복 전복 내장 예 이거 한마리 더 있어요 여러분 황가오리인데 이거 한마리 더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한번 먹어볼겁니다 또 좋지 자 수아 수아 수아 맛있게 쇼 이거 아... 이거 하면 너이너 음. 예? 방금 이랬냐아 <웃음> 그럼 여러분들 동생들 멀리서 왔는데, 저 이거 한번 풀려고, 여러분들. 아, 이거 요거 한번풀 합니다 아. 음. 30년. Madame, p l e a 제가 이제 이 친구들이 사실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것 아직 어린 친구들이 에요그래가지고이 친구들이 제 중국 갔다 오고 해가지고 아직 지금 어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사지 구성원으로 이제 발금 지금 는 그런 동생들인데 휴가나 이런 걸 이제 갈만한 그런 또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제 모임을 또 오셔갖고 어떻게 제독했던 굉장히 또 좋은 휴가를 또 보냈다라고 되게 좀 고마워하더라고요. 나도 좀 되게 뿌듯하더라고요. 내가 누군가한테 좀 이치 못한 이치 못한 뭐 추억을 선물해줬다는 그런 게좀 되게 막 자, 와, 자부심도 좀 느껴지고. 하, 그래서 나중에 이러다가 하, 성공하고 돈 많이 벌면. 십부일조십오일조 십오일조 welcome, young s i s t e 고 Lantajo. Now, how can I 가 a n t to see you to a better tennis c a 들 Thank you, guys. You're f r o 다 먹고 가 Tama of the Royce. You're so m u 음 기아 음. 막다 맛있지 근데 진짜 네. 네 비린내가 안 나가지고 거부감이 없습니다 아 전복 손질 누가 했어요? 왜 이렇게 맛있어요? 아, 깨끗하게 하느라 아, 아, 전복 아저 깨끗하게 한다고 진짜 네. 많이 닦았거든요 근데 내 스타일은 아니에요 나는 그냥 사진만 닦아서 짠맛 그대로 먹는데 음, 농담이고 <웃음> <웃음> 아. 야 이거 술 무른데 안주가막 그냥. 네. 아 진짜 이거 그냥 또 우리 또 사랑한다 아우디리랑 해서 또 이거 먹으니까 또잘 들어가네. 아 이거는 생 그거라서 삽힌 아. 게 아닙니다. 이것 도 아니 해봐야지 또. 처음 먹어보네요. 응. 한번 우리탕. 국물 이좀쫄았는데 짜일 것 같아. 음, 그래 많이 짜진 않네. 예안 짜요. 아한짜 그냥 걸쭉해졌네 아, 아. 이게 가오리 날개 아닙니까? 이게. 그치? 렇 아. 우리 영상 각 해가지고 다 먹는 거만 살짝 집중으로 할게요 김치 같은데? 카메라 속에서는 <웃음> 음. 아 진짜 김치 같다 묵은 아. 시래기 이게 날개 지금 아까 잘라낸 거 건데 요것도 <웃음> 이거 이거를 익혀놓으면 전혀 다른 맛이 돼자어아 잠깐만 본서가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끓여놓으면 전혀 다른 맛이 된다 뼈없는 음. 음. 건가요? 뼈가 있는데 아까 너 씹기 되게 힘들었던 건데 아 음. 그래 그거 완전 달라지지 아진 씹기 굉장히 거칠었던 건데, 이거 이렇게 먹으면 은 <웃음> 완전 부드러워져요. 수제비 수제비. 완전 부드러워져나 알겠어요. 여기도 가오리더 탕을 끓여 먹으면 또 기가 막히거든 네, 예, 입에서 아... 뼈 빼고 다없어져 일단. 소주 한이다 이거. 소주 한잔 각이다, 이거. 소주 한잔 각이다, 이거. 치킨의 그 다리 연골 같은 음. 느낌이에요, 뼈가. 음. 되게 부들부들하니. 발렌 맛 표현 좀 해달랍니다. 발렌은 약간 향이 좀 강합니다. 임팩트가 좀 강하고요. 뒤에 맛을 본이후 알코올 향이 슬 사라질 때쯤 해가지고 느껴지는 그 과일향. 그 향으로 좀 먹는 굉장히 고급 블렌딩 위스키입니다. 네. 저 이제 블렌딩 위스키도 좋아하고 몰트 위스키도 좋아한데. 자, 자, 이건 일어나야죠. 사사사. 사사사. 확실히 아. 고급죠. 싸싸싸싸싸. 싸싸싸. 라고 생일이신데 술사 한번 보고 싶어 하신 거 같은데. 식성하게뭐 소주 이런 거 하지 말고 민저. 네, 윈저로 한번 가 봅시다. 네. 아. 와, 새거 소리. The Who's the man? Who's the I'm man? I'm a man! Yo! 절대 오바이트 니다 <웃음> 아... <웃음> 콜라, 콜라 그 정도지 <웃음> 아니 탄산수 혹시 하나만 갖 줄래? 예단네 해장라면 먹으러 왔습니다 아입니다. 다 모자 썼네요. 네. 저도 모자 쓰고. 뭐, <웃음> 야. 많이 먹어. 음 아, 역시. 장은 회전초밥을 라면 <웃음> 아우 좀살만해전화 보다 그래도 기억에는 이제 좀 <웃음> 초밥이랑 들어가네 얘는 뭔데 술 먹으면 음나도 잘생겼냐 진짜 <웃음> 술 먹으면 담나네 계란말이 요거 진짜 땡기더라고 계란이 진짜 어. 숙쩡해 되게 좋아 8월를 먹든 뭘 먹든 여기 접여는거다1 9 0 0원이 거예요 어 맞아 달달한 일본식 계란말이 있거든 형이 좋아실 하것 같은데 치즈 있어가지고 난 이건 내 스타일이야 난 요거 아니면 보통 화로 화로먹고라면이 나왔습니다 라멘 이거 국물 한번 싹 먹어봐봐 죽여 진짜 훈서가 국물이랑 딱 먹어봐봐 어 <웃음> 형이 왜, 형이 왜이장으로 이거 먹으러 온줄 알겠지? 엄마 진짜 맛있지? 온수가 <웃음> 죽이지? 네, 네. 아, 무맛있 진짜, 진짜, 진짜 최고야, 이거는. 넌 <웃음> 음 <웃음> 매운 거 시킬 걸 그랬지? 아, 편안, <신나니까>. 편안. <웃음> 아, 죽인다니까. 편안, 편안. 이 친구는 또 매운 거 좋아하거든요, 또 그래갖고 어디 속좀 좀 풀리고 있어? 예맛있본서가 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어잘 먹는 거 보니까 좋네요, 아이고. 무진짜요. 어. 아, 진짜, 진짜. 아, 대단. 아, 이렇게 여러분들 시청자 모임은 이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, 여러분들. 아, 아이고, 오늘 또 아우들 몇몇방몇일 동안 함께해서 너무 반가웠네. 아, 또이 아우는 오늘 저랑 하루 더 있을 거예요. <웃음> 라이브 같이 하고. 어. 자,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, 어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웃음>